공판장에서 경기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업인 안전보험 농 작업 중 재해 사망 유족 위로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4나 204352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3년경 농업인안전보험 툴을 가입하였고 당의 약관 규정에서는 별표 1에서 제1호에 따르는 작업은 가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 나 주거와 농작업장과 출하처 간의 농산물 직접 운반 작업 라 주거와 농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직접 운반작업 직접 운반작업에는 운반을 위한 이동, 운반 후의 이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. 보험기간 중 망인은 겨운기에 마늘을 싣고 창녕농협 공판장으로가 그곳에서 마늘을 출하한 후 겨운기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1톤 트럭이 겨운기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. 쟁점나이 사건 사고가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. 별표 1. 제4호 감옥이 정한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판장을 농업작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별표 1. 제4호 감옥에서 말하는 농산물 가공 선별 건조 포장 작업은 농업인이 농산물의 출하를 위해 그 이전에 농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을 의미하고 이 사건 공판장의 농산물 선별 건조시설은 창녕 농협이 조합원으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판매 유통하는데 필요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판장의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전반으로 이 사건 공판장이 별일 기재된 농장업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한편 별표 1, 제5, 나무, 후단은 직접 운반 작업을 실제 운반 중의 작업으로 한정하며 운반을 위한 이동, 운반 후 이동은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농산물, 직접 운반 작업은 망인이이 사건 공판장을 마누를 추라함으로써 정료되었다 할 것입니다.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그의 농작업장에서 이 사건 공판장을 경유하여 다시 그의 집 또는 농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일체로서의 농작업으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. 망인이그 이후 겨운기를 운전하여 그의 집 또는 농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별도의 농작업으로 인정할 법령상 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. 농작업의 범위가 위와 같이 확장될 경우 농작업장에서 출발하여 다른 용무를 마치고 주거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를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별표 1 제4호 감옥이 정한 농작업 중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2. 별표 1 제4호 남옥이 정한 농작업 중제해에 해당한 지역고 망인의 농산물 직접 운반 작업은 망인이 마늘을 이사건공반장으로 출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이 그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그의 집 또는 농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농산물 직접 운반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3. 별표 1. 제4호 라목이 정한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보 망인이 이 사건 공판장에 마늘을 출하한 이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그의 집 또는 농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이를 농산물 직접 운반작업의 일부 또는 망인이 그의 농작업장에서 이사건 공판장을 경유하여 다시 그의 집 또는 농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농작업 중 일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. 따라서 이사건 사고가 별표 1 제4호 라목이 정한 농작업 중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다 원고의 별표일 제4호 나무, 제5호 나무 후단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. 청약서에는 보험상품 약관의 주요 내용 및 보장내용 청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까?라는 질문에 "위 사실을 확인합니다"라는 인쇄문구의 오른쪽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서명이 발견되었습니다.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에게 별표 1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할 것입니다.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와 농작업 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위로 보험금 액수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고 별표 1은 위 농작업의 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들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특히 별표 1 제5호 나목은 제4호 나목과 라목에서 농작업으로 규정한 농산물 또는 농용자재의 직접 운반 작업 부분에 관한 용어를 풀이하는 조항으로서 직접 운반의 의미를 실제 운반 중으로 부연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, 별표 1, 제4호, 나목, 라목, 제5호, 나목이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가입자인 망인에게 명치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, 원고가 별표 1, 제4호, 나목, 라목, 제5호 나목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라 불공정 약관조항 해당 여부 위 약관조항을 농작업의 외관이 갖추어지고 농작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기계의 운행은 농작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수정해서 하지 않는 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.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동작업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작업중 재해사망 유족 위로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